d t a n e your i 센트럴 파크아파트입니다. 18% 이상 제거하는 페파급 공기정화 방역필터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가 매일 차례 속도 에어컨 살균 세척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버스로 시민 여러분을 발차입니다. 일 차입니다. 다음은 l h 사전지입니다 일상까지 한 걸음부터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LH 4단지입니다. 다음은 동원 로얄듀크 1차 아파트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상위국가유공자 승차증명서 제시 방식의 무임 승차 제도가 종료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규 교통 복지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문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크 1차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다른교입니다. 입니다. 다음은 한빛마을입니다. before. 장차 한 후, 승하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마스크 및 착용 시승차 거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t s okay.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병화 자제 등 일상 반역을 생활화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덕산마을입니다. 다음은 전관박물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정관박물관입니다 다음은 정관박물관입니다부산 시내버스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 비말 미세먼지 등을 98% 이상 제거하는 폐타큰 공기정관 필터를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매일 차례 속에 에어컨 세균 세척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버스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